지휘가 다 그렸어? 와 완전 똑같네 이거 지휘가 그린거야? 어잘 응. 그렸네 완전 똑같은데 지가야 <웃음> 이게 뭐야 지휘야? 지우 유술봉그인거야응잘 어, 그렸다 지우 응.